수있 는데, 음. 어, 그 기억 에서 실수 를해 가지고 끊임없이 찢어있 거예요. 그렇죠？게다가 게다가 음, 음. 그런것은 음. 다음 또 실수 의유용들은 거예요. 수있는거 그거 그라 것도 여러 분의 경험 에 음, 그형태 음. 어,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걸로 경제적 으로 이렇게 좀상 황이 되 고, 나중 에형 성이 나서 이 그런 거로, 나 영어가 으면 그쪽 으로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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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지점에연결을한 대요. 아, 어, 그리고? o 등 버전이 같이붙어있으 있으면 w i c e 가까 y 고 u r 있으면 있으 m l i k 그 a couple 지 f police in the room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사 t I'm n Thank mm -hmm. you.